죽었는가? 아 여기 왜이 종자를 왜 이렇게 저거 이상하게 생겼냐 무가? 채색해도 나쁘지 않게 생겨 잘해. 재밌네 어? 아 여기 종자가 틀린가봐 아니 뭐 이게 종이 이렇게 좋은가 안돼안돼안돼 저쪽이 좋아 어 저께 저거 저거 붐붐붐붐 저... 어때 저기 있네 붐이 그다음에... 깨끗하네 아왜 이러고 생겼냐 여기 쫙짝 갈라져가지고 왜 이렇게 생겨서 이 봐요 이거 봐 배치 무가 이러고 생겼어 배치 다따뜻아났어저게 절그는 거 쉬워. 소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물 적셔서, 어? 이렇게 내놓고 가면 되지. 어려워 물에다가 소금물 사이사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도 잘절어져이 소금물을 좀 진하게 쳐야 돼. 아무렇게 해도 배추만 절거지면 되는 거야. 60포기야, 배추 60포기. 이게 우리가 소금, 간수 싹 빠져갖고 2년 사는지 2년 된 거야. 2년 돼 간수가 싹 빠져서 되게 좋아. 음. 이게 숨, 여기 숨 죽으면 쏙 들어가겠어. 속이 별로 많이 안 찼네. 소금 겁나 들어갔다. 아이고 허리야 아 위에 비닐을 덮어놔 속에 거를 옥을 올리고 우에 거를 속으로 넣으면 잘 절거졌네 중간에 이, 뒤집어주면 돼요 아, 잘 절거졌어 됐어 됐으가까잘 절거졌지 반, 이게 반이야. 이거, 이거 끓여가지고, 이거, 이거, 올해는 이거, 다시물 내가지고, 이걸로 찹쌀죽도 쓰고, 또 적국 내리는데도 붓고, 그러려고. 메리치보다 이두프를가서 맛있어. 앙창 진하게 많이 넣어. 다시마도 넣고 응, 되겠다. 응, <웃음> <웃음> 다 끓였어, 이거. 야. 아 냄새 좋고 냄새 네, 구수 아이게아 이제 간을 안 해서 싱거운데 맛있네 와, 아, 냄새 너무 좋다 국수 이제 여기, 아. 여기다 간장으로 양념 해갖고 국수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찹쌀 이게 6컵이야 종이컵으로 6컵 휘쳐서 다 이, 이제 이 맛있는 물로 죽을 쓰는 거에요 올해는 더 맛있게 하려고 이 찹쌀 죽을 되게안 쓰고 물고만 이렇게 써야 돼 예, 이렇게 이 정도만 물 붓고 이제 좀된것같으면좀물더 부석하면서 맞춰야지. 붙었냐? 네. <놀냐> <놀냐> 아니 가스를 까끼를... <놀냐> 그거 한 다음에 해야지. 붙었어? 아 붙었네. 이죽 맛있겠지. 음. 이걸로 써가지고 소금 조금 소금 조금 타서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아 이거 뭐, 어, 동굴 생겼어, 동 동굴. 응? 안지, 동굴. <웃음> 이게 동굴이다 응? 돈 주고, 돈 주고 산게 아니고 친구를 받아서 뽑았어, 이라고못난이들이 많네. 갓, 이거, 우리 마당에서 뜯었는데, 몇단이게 단위로는 마당할 수가 없다. 마당에서 있는 거, 그냥. 이거기 때문에. 오늘은 김장하는데, 돈이 얼마 안 되네, 무도. 친구들에서 뽑아오고, 파는 우리 마당에것 하고, 쪽파도 우리 마당에 있는 거 하고, 배추도 친구들에서 뽑아오고. 아니, 쪽파 마당에 나온 게좀 적은 것 같아갖고, 한단 샀어. 적은 것 같아서. <웃음> 미나리 썰어요. <웃음> 아버지 부인이에요. <웃음> 아버지 부인이야? 왜? 응? <웃음> 어때서 <어땠어>, 내가? <웃음> 파도 파도 까보니까. <웃음> 아, <얘 맞나? 웃음> 어? 까보니까 좋잖아. <웃음> 미나리 품거 석단이야. 이 가선 우리 밖에서 나온 거라서 잘 모르겠네. 한세단 정도 밭도 배요 배를 올해는 배를 좀 갈아 넣으려고 더 맛있으라고 그래서 배를 가는 중이에요 배 8개 8개만 넣는 거한1개 넣으려고 그랬는데 8개가 있어서 이거 배만 가면 안 갈아지니까 이거 육수물을 좀 부어줘야 돼 그래야 잘 갈아져 와 엄청 많다 배배 배 가는 거야, 이거 우리 무도 갈아요, 올해는 그래갖고 막문대불라고 그냥 치대불라고 10개 정도만 넣을 거예요, 무 10번을 갈아야 되겠다, 하나 넣으니까 하나 잡으면 됐어요! 됐다 저국은 물을 많이 붓고 끓여서 거의 안짜다 부어야 돼 그 다음에 생새우, 다섯 근, 다섯 근50 폭이나 한번 다섯 근 넣으라고. 다섯 근 마늘. 다 넣으면 안 돼. 어휴, 어휴. 이 정도는 냉겨야지. 금만보면 돼. 생강. 설탕도 좀 넣어야 되는데, 설탕도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 이게 1 0분인데 터졌네. 아, 진짜. 아유! 어머, 여기 다 터졌네. 이건 태양초 아닌, 거, 이건 태양초가 아니고, 아닌 거하고, 태양초하고 섞어서 해야 돼. 같이 섞어서 해야지. 한열끈 정도 들어갈 것같아다 이런 거안 모자라겠냐? 막 이렇게 속안 넣고 막 이렇게 버무려 볼 건데 이렇게 문질러 볼 거야,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문질러 버려 응, 이렇게 문질러 버려 속안 넣고 이게 빨리 잖아, 이러면? 응, 응. 응. 게 이게, 이게 전라도 김치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해고딱들고딱 응. 붙어 응. 뭐훑어어떻게는 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할지 않아? 응.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담은다니까. 응. 통에다 이제 담아야지, 맛있나 볼까? 이거 뭐, 냉장고에 열려놨다가 김치 담아 된대 뭐? 소설? 응. 음. 맛있다. 응? 맛있어? 응. 아니, 속 남으면 뭐, 저거 또 열폭 있어. 김치 담으면서 다, 다 뜯어 먹겠네. <웃음> 맛있어서? 응. 너무 맛있다, 그래. 주빈이 옆에서 계속 달라고잖아. <웃음> 한 번만 더 줘, 한 번만 더 줘. 문대버려, 그래. 문대버려. 이속안 나는 문대버려. 말어? 말어? 저거 배추 다녔는데 이번에 묻어나. 뭐다 담아놔야 돼 담은 그렇게 하나. 이거 겉절인가? 겉절이. 우리 겉절이. 우리 쌈 먹을 거. 겉절이하고 고쌈에 쌈 먹을 거. 많아요 많아 많아. 됐나? 더 넣어? 응, 응 그만해. 겉절이. 굴렸어요? 굴는 겉절이. <웃음> 굴 하나 안 보이는데요? 응. 응, 굴이 안 보이네. 굴. 음 맛있어. 응? 어? 맛있어? 맛있어? 음. <웃음> 여기가 많이, 아, 굴 여기가 다 있네, 여 뒤에가. 다갈렸나봐 음, 여기 밑에가, 음. 아직 덜썩어졌어. 아, 진짜 맛있어. 응? 이거 먹을래? 야, 이거 난 괜찮아. 아니야, 줄 거야. 아니야, 안 줄게. 줄 거야. <웃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니까. <웃음> 나 먹여주는 거안 좋아해. 아, 진짜? 응. <웃음> 구안 음. 좋아하니까 줘요 안 좋아하니까. 여기 잘. 굴, 굴, 굴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네. 응. 음. 잘 먹네. <웃음> 아이고. 이렇게 싹아 하면은 그냥, 응. 어? 그지이거불 싸가지고. 아, 딴 데다. 아, 넣어 먹어, 이거. 이거, 막. 그쵸, 아니, 김장이 막 두서 없이 돼가지고. 그, 그거 말고 밑에 꽃. 편제 받으 힘들겠는데? 어, 걷어 가져오고. 걷어 가져오고. 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갖고 와서, 김치에 넣어놔. 예. 네. 이렇게, 이 우개다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 우거지를 딱 덮어야 되는데, 우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놔도, 요 안에가, 골바지가 덜끼요 이게 그냥 놔두면, 이 겉에가 몇개몇 개는 하얀 게 끼잖아. 어, 하얀 게 응,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하얀 게덜끼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우거지를 다 버렸네, 새끼. 아 따가워? 응. <웃음> 김장 끝. <웃음> 김장 빠이빠이. 김장 빠이빠이. 여기 물로 닦아야 될 거야? 우선 건더기만한 거죠? 응, 음, 걸레질 한번 해야지. 어머니, 이거 딱, 어머님 갖다 드릴까요? 응, 이거, 이거, 여기. 야, 이거는 큰 통인데? 이거. 이거 누구꺼 큰 통이잖아. 큰통안 갖고 갈 거야. 이거? 엄마 가져. 왜? 네. 나 이거는 나 또, 이거 딴 사람들 나눠주게. 응, 그래. 응. 이제 끼지도 주고. 음. 제가 저가 공립군인가 보네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상에서 찐이 기진이 나쁘지 은이라 불리던 한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니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찐이. 콜라 <Administrale> <blij infinit>